자 이제 봉을 돌리기 시작해서 좀 쉽게 안 죽을 수 있어요 그죠? 보막 한번더 쓰면서 스택 한번더 받을게요 와라라라라라라오 한번 치고요 혹시 안 죽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차단 당하고 이러지 말자고요 그냥 오야야야 와! 와! 야 찢어버렸는데 그냥? 자, 하이! 쿡! 반갑습니다. 드디어 태양 마엘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스마일의 형, 구스마엘이다. 아, 우리 마엘이 요 오늘 한번 가볼텐데요. 제가 옷을 조금 멋진 걸좀 입혀드려야지. 자, 완전 태양의 신 같은 요런 느낌으로 느낌.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덱은 어제 호크 토크에서 썼던 호크 토크 바로 그덱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판은 뭔가 그렇지. 첫판부대여신과마시의 네 만남. 요 정도 돼야 우리가 첫판으로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근탈을 안 놓고 왔네. 아, 여행 보호막을 마지막에 쓰는 이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을 모르면 마일 되게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마지막에 넣었느냐 우리가 막 스킬 쓰다가 먹히뿔 수가 있거든 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마지막에 쓴다 아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나중에 실수할 <웃음> <살> 수도 있다 <웃음> 보호막 먹히뿔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쉽게 못 들어요 이 보호막 자, 전색이 들어오고 계시고 자, 쉽게 못 죽입니다 몇집 느껴져요? 몇집 느껴집니까? 어 이쪽 궁 빨리 가고 있거든 지금 그런 거를 좀 조심하기 위해서 아요렇게아 이렇게. 그거 있네 회피 있네 지금 아, 요렇게 해놓을게요 토, 토, 토, 토, 토, 토. 40만 견제인데 40만이에요 견제 견제하는건데 40만이다 일단 단단하죠 피가 풀피야 지금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식을 걸려고 할텐데 잠식이 들어온다 안들어온다 안들어온다 아까 뭐 채팅창에서 마열좀 애매하다고 막. 마신대로 잡아진다는데 잡을 수 있겠어요 아 물론 상황에 따라 충분히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런식으로 해서 못죽여요 왜냐면 잠식 걸려도 능력치가 안깎여 자 이제 어떻게 이때는 우리 요럴 때는 표식 하나 더 걸어주고 공막도 하나 쓰고 칠까요?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가자. 자 표식 하나 더 걸고요. 와 표식 걸는데 27만 나왔어. 표식 걸는데 자 공막 할게요. 보키독청도한 270만 어떻습니까 <웃음> 여러분 자 이제 반응도 한번 나올 때 됐나 마이 아까 애매하다고 하신 분이 들 쓰는 방법 알아야 된다 근데 봐봐 조 형님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웃음> 너무 세요 얼티미 형님의 직원을 따라올 지금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딜은 최고의 딜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큰일 날뻔 했네. 우리 형님 막판에 실이한 번, 아사바리 뽀살 뻔 했는데? 아이고,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생방이라가지고, 찐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아 근타르 맞다 아또 까먹었다 네아나 미치겠네 진짜 이거 <웃음> 나또 다음판에 또 까먹을지도 모른다 딱 끝날 때 근타르 막 치고 있으세요 알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판 갑니다 또, 와 얼티밋 형님인데 아, 그래도 되게 독한 얼티밋 형님 덱은 아니에요 이번에는 요렇게 이이렇게왜 이번에는 버프를 먼저 쓰냐? 폭스타가 없으니까 버킷거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은 버프를 하나 더 쓰면 마가리우드 스택이 하나 더 쌓이니까 그거 뭐고? 나 스택 쌓으려고 했제데 34만이야 흑점 스택 쌓으려고 흑점 스택이 뭐다? 어, 흑점 스택 하나당 주는 피해 20%씩 깎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피 20%씩 깎으면서 우리 스택을 더 쌓아 나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딜이 저렇 나온다. 알겠지? 오케이. 장비 물어보시는데 장비는 생회작입니다. 지금 생회작이에요. 자, 이제 봉을 돌리기 시작해서 좀 쉽게 안 죽을 수 있어요. 그죠? 보막 한번더 쓰면서 스택 한번더 받을게요. 와라라라라라라라오 한번 치고요. 혹시 안 죽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차단 당하고 이러지 말자고요. 그냥 오, 야, 야, 야, 오! 와! 야, 찢어버렸는데, 그냥? 이거 두 장을 써도 사람 못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장만 썼는데 거기다가 또 겁나 단단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딜로만 보자면 얼티밍 형님 더 세요, 딜이. 근데 덱이 거거 있다구니까 개 단단하지? <웃음> 와, 세방 쓰셨는데. 거 형님이 직원 세 방을 썼는데 견뎠다. 뭐 때문에 또 견뎠노, 여러분? 무명 버프 받았던 거 보여요? 그거 개쎕니다, 거 무명이 꼭 불명덱 아니어도 막 쓰입니다. 지금 막 상위권 그래요. 수! 43만! 43만! 자, 15만. 우승되었구요. 와, 씨. 직원 3방을 견디고 역으로 개미친 짓을 한 덱입니다. 지금 이 덱. 심지어 여엘 부활까지 있는데 여엘 부활이 빠지지도 않았어. 자, 이거 세거든요? 이거 엄청 센 거잖아. 지금 형님 피 없을 때쓴 거.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 퍼즐들을 중심으로 두고 뽑고 있는데 마엘 나오면 키우는 게 좋을까요? 무슨 말인지 내가 확실히 이해 안 되는데 마엘 나오면 키우세요 마엘 나오는데 안 키울 이유는 없잖아 마엘은 키우세요 나오면 아 오케이 근타을합시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티팩트 없는 거예요 여신대 아티팩트 끝까지 너으면더 좋아집니다 자 계속해서 오케이 마신데 그것도 찬드라 형님 있는 마신데 37만이고요 요 정도 좀 나와줘야 이제 좀 긴장이 좀 되는 거거든요 찬드라 형님이라서 약간 일 요거는 또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일단 요렇게 스타트를 가져가 볼게요 요거는 진짜 싸움입니다 랭킹전에서 만난 그 정도 느낌 나거든요 지금 이 정도 투급이시면 자보막 자체를 못 깨죠 막힘 돌아온 거예요힘 돌아온 거 어, 그나마 힘들어와가지고 약간 좀 아팠다, 야. 자, 한명 카팅 내뿟게요. 카팅 내뿟겠습니다. 카타칼로, 슥삭, 슥삭, 슥삭, 슥삭, 슥삭, 슥삭, 이성 먼저 써볼 거 그랬나? 야, 이성 먼저 썼으면 킬 따고 일성 딴 데로 나갈 수도 있었겠다. 자, 이러면서 저는 궁을 만들었습니다. 차단 걸겠죠? 차단 풀고 파크닥 할수 있겠는데? <웃음> 어떻습니까? 아 이제 막 세게 때릴 수 밖에 없어요. 이거 막 죽이려고 할 텐데. 힘들어왔고 어? 매진. 잠깐만. 어? 와. 와, 잠깐만, 단일기 하나에 힘들어하는 단일기 이성 그것도. 이렇게 했는데, 안 죽었다. 와, 하하하. 야, 이거 안 죽은 거도 미친 거야. 죽었어도 어떻게 된다? 한번 살아난다. <웃음> 이거 미안합니다. 들어갈게요. 이걸 땄어도 어쩌지? 흑점이 없어요. 궁에서 이제 흑점 3개 부여하고 치는데 필살기 풀업 아닙니다. 지금 5랩 상태고요 봅시다. 흑점 없이도 오랩인데 190만. 오케이? 내가 어제 풀업 기준 덱을 써봤잖아요. 호쿠토크에서 흑점 없이 200만 넘습니다. 흑점 없이. 흑점 추가 몇개 들어가면 400만까지도 볼수 있는. 굴레 3개. 고. 아, 그렇네. 굴레 3개였는데. <웃음> 마엘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 보고 좀잘 참고하세요. 참고할 만하죠. 아, 풀업이 흑점 3개구나. 아, 아. 풀업 아니었으니까 내가 흑점이 2개 끌었나 방금? 자, 정정할게요. 제가 필살기 풀업이 아니어서 흑점, 어, 큰일 났다. 야, 이거는 잠깐만요. 아, 요 덱한테는 네, 예, 집니다. 예. 얼티미 형님한테는 저요 제가 랭킹전 이걸로 돌거든요. 요거 이제 버프 한번 올리실 거고 얼티미 형님 두장칠 텐데, 이거는 못 견뎌. 이거는 최강 덱이 맞다 이거는 죽어요 이거는 어 잠깐만 견디는 수가 있겠는데 잘만 하면 자 근데 이것도 워낙 세서 못 견딜 것 같아요 꽉꽉 일단 부활 한번 빠질 것 같고 부활 빠졌고요 좋습니다 일단 저 덱이 최강입니다 진짜 제가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감이 안올 정도인데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6만 7천 나오고 있고요 슈피 일단 20% 깎았어요 일단 요 자식이 또 우리 방어 관련 40% 깎아 놨기 때문에 패가 어요렇게좀 마일 패가 없네 아, 이번에 킹꺼 올 거고 버프 또 다시 받으셨고 직원 있습니까? 직원 있네 아 하나부터 일단 따겠다 어, 따셨고 아 그러나 구류도반깍안 먹힌 건가? 감소가 안먹히지참 생각해 보니까 그지? 자 그거 능력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맞네. 근데 지금 회색 버프라 들어와 있긴 한 거거든요. 능력치가 안 깎였겠지? 아서버가 나와서 이제는 먹히겠네아그랬겠고요 어쨌든 자 지금 해볼 만합니다. 그죠 지금 해볼 만해요. 독독독독 독. 자 흑점 하나 더 걸렸고 파크당. 어, 야 이거는 지금 최강대이거든 지금 최강대한테 후턴 잡혔는데 이 정도다? 근데 아직 이겼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얼티미님 패가 만약 이 상태에서 크레이지 프로미넌 엄청 잘 붙었다면 어 뭔가 실버 하나 붙었거든? 자 먼저 맞아봐야 돼요. 야 이거 이기면 개 미친 거야 지금. 이 대간트 구턴 잡히면 절대 못 이겨. 이렇게 다 죽어요. 시작하자마자. 저도 저대을 쓰는데 평소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다 죽여버려요. 와 역시 이 형님 막판에 이럴 수 있거든요. 와, 와. 이게 우리 형이다. 어, 이게 우리 형이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겼다 그죠? 저 크다. 오케이. 야 이거는 되게 의미 있는 한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와 이거 이 덱은 내가 못 이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긴 나름인데? 운영에 따라서 충분히 저 덱한테 후턴 잡혔는데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뭐가또 이거 갑자기 또 이게 또 농개네 농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무명을 왜넣느냐 질문들 나왔는데 오케이 자 무명 개성이요 방어적인데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 무명 거 버프 붙은 애는 진짜 겁 진짜 단해요소할만큼 단단하고 종족불명 동물이 발동 안되더라도 무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막 치다가 필각당하고 난리납니다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궁 만들었죠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개단단합니다 요정도 가놓도록 할게요 자차크닥 숭. 자 반사판 만들었고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아까 톡톡, 톡톡, 톡톡, 톡톡, 톡톡, 23만 네, 아, 23만 네, 아, 그, 그, 그, 그, 농계는 이렇게 요리하면 됩니다